네, 오늘은 테라밴드로 다리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하늘 보고 누우셔서 그대로 우리 다리 브릿지 운동부터 하실게요. 네번 하실 건데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천천히 무릎 길게 하시면서 척추 하나하나 내려오세요. 계속 후, 쭉 올라가시고, 목 길게 귀엽게 멀리, 앤, 다운, 후, 앤, 다시 두번 더, 후, 쭉 올라가세요. 허리 밀지 마시고 가슴부터 다운, 후, 엉덩이 밑에 햄스트링 업, 쭉 발바닥 눌러서 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길게, 자, 이제는 싱글 렉으로 하실 거예요. 오른 다리 들어서, a n 쭉네 번, a 가슴부터 다운, and 둘, and d 셋, a 다운 d 넷, a 다운 발 바꿀게요. 반대 다리 들어서, 내쉬면서 그대로, 후, 쭉, and, down, and, 둘, and, down, and, 셋, and, down, and, 넵, and, down, 좋아요. 자 이제 그대로 얼터넷 갈 거예요. 그대로 브리칭한 상태로 오른다리 왼다리 그대로, and, 하나, and, 내리고 반대 둘, 엔드셋엔드넷엔드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둘 좋아요 가슴부터 다운 후 쭉쭉쭉쭉쭉쭉 자 뒤꿈치 조금 가지고 오셔서 뒤꿈치 힐업 한 상태로 다리 모아서 브리칭으로 쭉 올라가서 그대로 무릎 오픈, 그대로 열개 하나, 엔 쭉, 둘, 엔둘, 셋, 엔둘, 넷, 둘, 다섯, 목뭐 길게,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and 둘, 좋아요.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와서 똑같이 한번더 반복하실 거예요. 자, 뒤꿈치 들고 브리징 업 좋아요. 내쉬면서 오픈, 좋아요. and 둘 and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에 모아서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쭉쭉쭉쭉쭉쭉 좋아요 자 이번에는 복근 운동 좀 해보실 거예요 다리 테이블 탑으로 들고요 두손 머리 뒤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쭉그 상태 그대로 머리 뒤 엔드, 한 다리씩, 하나, 엔드, 엔드, 셋, 엔 넷, 엔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 번만 더할 거예요. 열 번. 준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밴드, 시작. 하나, 엔드, 엔드,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배답작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그대로 밴드, 그대로 내려와서 잠깐 쉬세요. 옆으로 누우실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우리 클램 동작 잘 아시죠? 요거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팔 베개 하시고, 등이랑 힙이랑 발바닥이랑 같은 라인에 두시면 좋아요. 자 다리는 플렉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윗다리 같이 오픈 엔. 하나 이건 20개 할거예요둘둘 호흡하면 셋둘 엔. 넷 골반 틀어지지 않게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10개 더요. 둘, 2, 하나 하시면서 머1가 너무 불편하시면은 베개나 쿠션 대 18, 2번 괜찮아요. 팔베개 힘드시면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번 다섯 2번 더. 1, 2번 더. 1, 두번 더. 아번 더. 지막열좋 1, 요 궁뎅이 아프실 거예요. 그대로 윗다리만 쭉피실 건데요. 그 상태로 핀 윗다리만 어앤다운 똑같이 스무 번 할게요. 준비. 호흡하면서 하나, 엔 위로만 하나, 엔 두,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골반 나란히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엔 두, 엔 셋, 엔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잘했어요 오케이 그대로 반대로 우리 사이드 클램 엉덩이에서 지나듯이 아플 거예요 근육통 근육주사 두 다리 무릎 구부리시고 뒤꿈치 힙은 맞다리 앤 플렉스 다리 하시고 그대로 하나 앤둘 앤 세트 네트 다섯트 여섯트 일곱트 여덟 앤 아홉 앤열개 더요 하나 앤둘앤셋앤넷앤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마지막 엔열 잘했어요 자숨 쉬면서 윗다리 들어서 스무 번업 하는 거 하나 엔둘엔셋엔 골반 나란히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쭉쭉쭉쭉쭉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이제는 캣백 자세 네별 자세로 해서 캣백으로 스트레칭 네 번만 간단히 할게요. 자 그대로 등 엉덩이 같이 풀면서 그대로 엔쭉컬로등 스트레칭 엔 위로 보면서 아치 엔둘쭉 앤, 그대로 아치, 앤, 셋, 컬, 쫙 팔다리 다 밀어내세요. 앤, 아치, 가슴 열어서, 앤, 넷, 쭉 마지막, 앤, 그대로 쭉 스트레치. 자, 그 상태로 한 다리 뒤로 쭉 펴서 핀 상태로 업앤다운 하실 거예요. 자, 오른다리 뒤로. 좋아요. 준비, 준비, 하나, 앤, 둘, 열 개, 셋, 앤, 넷, 허리 꺾이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좋아요. 그대로 무릎 밴드 했다가 뒤로, 하나, 똑같이 열 개, 엠 둘, 엠 셋, 땡겼다가 미는 거, 넷, 발등 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펴요 잘했어요 반대 다리 똑같이 뒤로 쭉핀 상태로 스트레이 상태로 위로 하나 그대로 둘엠 셋, 엔넷 엔 다섯 허리 조심하세요 여섯 배 납작 일곱 목 길게 여덟 아홉 쭉 그대로 구부렸다가 뒤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여덟, 발끝 길게, 아홉, 마지막 배 납작 쭉 밀어요. 잘했어요. 그대로 애기 자세로 잠깐 스트레치 쉴게요. 한숨 후자 이번에는요 네발 자세 그대로 무릎 밴드 밴드 상태로요 한 다리씩 옆으로 턴아웃 상태로 니 아웃 할 거예요 팔꿈치 엘보 플랭크 좋아요 그대로 준비 그대로내쉬면서한다리 옆으로 오픈 이렇게 열0개둘앤셋앤 앤. 궁뎅이 넷 앤, 다섯,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여섯, 그래도 최대한 일곱, 앤,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쭉, 잘했어요. 반대다리 할게요. 어깨 힘들어 보이지 않게 하나, 앤, 두, 앤, 셋, 궁뎅이,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마지막 N 쭉 잘했어요. 그대로 애기자세 스트레치 호흡하면서 후 쭉쭉쭉쭉쭉쭉 그대로 일어나서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뒤로 N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그대로 줄 빼고 우리 밴드 빼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네번씩 할게요. 구부린 상태 그대로 뒤로 한 다리 그대로 크로스. 앤 뒤로 앉아요. 앤쭉 그렇죠. 엉덩이 뒤에가 쫙 스트레칭 되게. 둘쭉쫙 스트레칭. a 쭉 d 셋쭉둘 and 넷 and 이제 반 그대로 그 다리 롱드장 할 거예요.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포물선 그리세요. 바깥쪽 더 크로스로. 그렇죠. 둘, 두번열개할 거예요. 셋, 엔 둘, 시선도 같이. 넷, 엔 둘, 다섯, 둘, 여섯, 엔 둘, 일곱. 다리 길게,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 앤 좋아요 내려놓고 반대 다리 크로스해서 뒤로 앉으세요 네번쭉 좋아요 앤둘두번더 호흡하면서 셋앤둘 마지막 앤넷앤 and and 좋아요 그 다리 쭉 펴서 그대로 크로스 하나 엔 롱드 엔둘엔둘셋엔둘넷엔둘 다섯 엔둘 여섯 엔둘 일곱 엔둘 여덟 두번더엔 아홉 둘엔열엔 좋아요 자, 이제 일어날 거예요. 쉬지 않아요. 일어나요. 네, 스쿼트 할 건데 그냥 하지 않고 밴드 껴서 튜브 밴드 껴서 할게요. 루프 밴드나 테라 밴드 묶어서 하시면 돼요. 자, 스쿼트 제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프 스쿼트예요. 팔 편하게 N 하나, 발바닥 꽉 눌러요. N 둘, 둘, N 셋 둘, 엔, 넷, 둘, 엔, 다섯, 둘, 엔, 여섯, 둘, 엔, 일곱, 둘, 엔, 여덟, 둘, 엔, 아홉, 둘, 엔, 열, 엔, 좋아요. 자, 이제는 싱글 렉. 할 거예요. 스쿼트 한 상태에서 한 다리 옆으로. 좋아요. 들어요. 하나, 열 개씩. 둘, 엔, 중심 잡고.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바로 반대쪽. 자, 반대. 후, 그대로. 엔, 하나, 엔, 둘, 서인다리 치지. 셋, 엔,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열 잘했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자 이제 스쿼트로 왔다갔다 개다리처럼 스텝 그대로 준비 한쪽으로 하나 앤 40초 둘앤셋앤 다시 하나 앤둘앤셋앤넷앤둘앤하나 엔드, 엔, 셋, 엔, 넷, 엔, 나, 엔드, 엔, 셋, 엔, 계속, 엔, 나, 엔드, 엔, 셋, 엔드, 엔, 10초만 더, 엔드, 엔, 나, 엔드, 엔, 다시 가운데로 와요, 두, 마지막, 하나, 엔, 그대로 일어나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스쿼트 상태, 밴드한 상태로 사선 뒤로 한 발씩 스택 갈 거예요. 사선, 가운데, 반대, 사선, 가운데, 사선, 가운데, 사선, 둘, 다섯, 엔, 여섯, 엔, 어깨, 일곱, 엔, 여덟, 한 번씩만 더. N 아홉 마지막에 앉아요. 꾹 잘했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자 운동은 끝났어요. 빼시고 스트레칭 할 거예요. 앉아서 매트 네발 자세로 먼저 하시고 한 다리를 앞으로 쭉내쉬고 기역자로 그대로 팔 대고 팔꿈치 대고 스트레치 하세요. 구부러진 다리, 엉덩이 뒤, 펴진 다리, 허벅지 앞, 다 스트레칭 될수 있게 호흡하시면서, 후. 자, 그대로 반대 다리 바꿀게요. 그대로 뒤로 갔다가 반대 다리 앞으로 척. 엥, 그대로 스트레치, 후. 구부러진 다리, 궁뎅이, 힙 뒤랑 펴진 다리, 허벅지 골반 앞에 시원하게 늘리세요. 그대로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고 배대구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 앞에면쭉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스완 자세 두손 놓고 위로 쭉 밀어 올리세요. 앞에 멀리 위에 보셔도 돼요. 허리 많이 꺾이지 않게만 조심. 그대로 오른다리 옆으로 스트레칭 편안하게 그냥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휴식 하세요 근육이 아직까지는 막 잡고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반대다리로 릴리즈 하면서 쥐어져 있던 근육을 릴리즈하게 조금 펴주신다 생각하세요 놔주시면 돼요 힘을 자, 이번에는 만약 가능하시면 두 다리 같이 개구리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한 다리로 계속 유지 반대쪽 하셔도 돼요. 짧게 짧게 호흡하면서 자, 천천히 일어나실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셨다가 다리 앞으로 쭉 그대로 스트레치 해서 햄스트링 있는데 허벅지 뒤에를쫙더 스트레칭 다 일어났다가 반대다리 앞으로 한 발씩 이렇게 쭉저 햄스트링 스트레치 최대한 허리랑 등펴려고 노력해보세요. 일어나고 앞바 다리로요. 그대로 편안하게 앞으로 그냥 쭉 스트레치 내전근과 힙의 스트레칭을 느껴보시면서 호흡 내리면서 후- 일어나서 이제 두 다리 사이드로 자, 두 다리 전에 한 다리 먼저 하셔도 돼요. 쭉 옆으로 길게 안쪽 근육, 햄스트링 옆면 다 늘려주세요. 반대 다리 그대로 엔 쭉- 갈수 있는 만큼만 호흡하면서 쭉쭉쭉 좋아요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해서 가슴 닦기 쭉 그대로 위로 앤 기지개에서 앞으로 앤 위로 쭉 기지개 하면서 쭉쭉쭉쭉 다시 앞으로 앤쭉 조금만 더 할게요 앤둘 한번 더, a 쭉, a 좋아요. 그대로 잠깐 휴식. 스르르르 일어나서, 이제, 앞바 다리 한 상태에 가슴, 손, 그대로 고개 서클. 호흡하는 거 잊지 마세요. and 두, a 반대로 쭉, and, 한번 더, and, 쭉, a 좋아요. 그대로 앞에 보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